그럼, 후라락 한번 볼까요? 이건 뭐, 실습은,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장비를,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제일, 디지털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장비를 하나 떡 사가지고, 딱 돌려보면, 그러면, 예, 그러면 다 돼요. 그러면 다 되는데, 가슴 아프게도, 비싸요. 장비들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았던 점은, 제가 다녔던 학교는, 장비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잘 썼어요. 학생이 또 워낙 많으니까 장비회사에서 그냥 막 서포트 해줬어요. 뭐 예를 들면 앱손에서 새로운 프린터가 나오면 한달 전에 저희 랩 매니저가 메일을 돌려요. 단체 메일. 자, 우리 프린터가 바뀔 예정이야. 너네 갖고 있었던 잉크 다 소비해. 잉크는 자기가 사서 썼거든요. 우리 프린터 뭘로 새로, 새 걸로 바꿀 거야. 그러면 그 미국 전역에 새로 출시되지 않은 그 프린터가 한 2주, 3주 전에 학교에 다 깔려요. 제일 먼저 써볼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카메라 뭐 디지털 백다 학생증만 갖다 주면 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로 천국이었어요 모든 장비를 다써볼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장비를 쓰는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 되는지를 한번 보고 그 중에서 아이건 정말로 필요하겠다 라고 싶은 것만 내가 취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하나 사서 같이 쉐어 해도 디지털 장비들은 사용빈도가 뭐 매일 써야 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실습을 한번 보죠 자첫 번째로요 작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공간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대부분 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랑 프린터랑 색을 맞추고 싶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환경에서 비교하고 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한 환경에서 비교하고 계시는 분들 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는요 정확히 칼리브레이션 되어 있는 모니터를 사용해야 돼요 전 단계도 에 있죠 물론 정확히 색이 컨트롤되는 촬영을 하셨어야 돼요 조명이 됐던 뭐가 됐던 정확히 컨트롤되는 상황에서 촬영이 돼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모니터에서 확인해야 돼요 모니터에서 확인할 때도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뭐 칼리브레이션도 잡고요 후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냥 멋있으라고 다는 게 아니에요 주변광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후들 다는 거죠 가끔 보면 그래요 후들 이렇게 다 나는데 조명이 여기 딱 있어 머리 뒤에 쫙 하면 이렇게 가운데 내 모양이 이렇게 싹비춰요 모니터에 그 옆은 밝고 여기는 까맣고 확인이 안 되죠 그런 조건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확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정확한 용지에다 출력을 해요 노즐 체크 물론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헤드 정렬 이런거 잘해야 돼요 아주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잉크를 다 쓰는 한이 있어도 해줄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물을 그냥 모니터 옆에 띡 놓고 보면 당연히 어둡죠 왜 모니터는 빛으로 하고 얘는 조기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니터가 주변보다 밝아야지 우리가 봤을 때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두운 데서 이렇게 띡 보고 있는 것과 얘 주변 발, 주변 광보다 밝은 데서 보고 있는 모니터랑 색이 가, 밝기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조명 가지고는 판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뷰잉 테이블이거나 스탠드가 있어야 돼요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훨씬 더 밝은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프린트를 볼수 있는 그래서 보통 지금 여기 세팅이 위치가 바뀐 거야 실제로는 얘가 모니터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출력을 하고 나서 불을 켜고 한 15분 정도. 옛날에 형광등 타입이면, 형광등이면 어쩔 수 없어. 한 15분 켜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물을 놓고 모니터랑 띄워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주변에 이런 데가 뉴트럴한 컬러여야 돼요. 무슨 얘기냐. 흰색, 검정색, 중간 개조 중에 하나여야 돼요. 색깔이 껴있으면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색이 눈에 적응을 하기 시작해서 프린트를 봤을 때 색이 바뀌어요. 모니터의 배경화면 레드, 그린, 블루, 이미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모니터가. 그래서 나중에 내 이미지를 띄웠을 때제대로된 색깔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모니터는 칙칙한 회색이에요. 짜증나죠? 작업 한번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도 하나 못 올려놓고 그런 거예요 바탕화면에 그런 환경에 맞춰서야만 돼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비들을 프로파일링하거나 캘리브레이션을 잡아주거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과정은 꼭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과정을 보시고 자기가 적용하는 데 맞다 그러면 적용해서 써보시는 게 맞습니다.